따당 따다다다닥 지금은 리플 컴퍼니 사무실 여기 의문의 한 남자가 있다 <웃음> 자 안녕하세요 선피리님 예, 저희 지금 댓글 상태가 이상합니다 <웃음> 소감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지금 소감인지 사고 인지 기자회견을 있다.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아 제가 하는군요 예. 빨리 오십시오 제가 지금 가는 거군요 빨리 기자회견 하셔야 됩니다 이게 예, 기자회견을 할문제 예. 요 아, 빨리 오십시오 빨리 오십시오 아예앉세요예자 앉으세요 빨리 기자회견 한 시간. 아. 마이크를 저 주셔. 뭐. 자 일단 기자회견 왔고요. 저는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영상을 올렸죠. 그 멤버 교체 영상 올린 다음에 영상을 두개 올렸는데 아, 댓글이 예. 아주 많이 달렸습니다. 댓글이 영상 당천 개가 달렸고 그 검수할 수 음. 있는 댓글 있잖아요. 그게 예. 몇백 개씩 달렸거든요. 그래서 예. 필터링 돼가지고 뭐 예. 이런 것도 많은데 예. 소감 어떠신지. 감동적이죠. 감사하죠. 저희한테. 2,000 개가 훌쩍 넘는 거의 3,000 개에 육박하는 의견을 보내주시다니 저한테 그런 시간을 할애해 주신 분들 장문의 댓글들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하죠. 네, 저도 일단 감사해서 올립니다. 여러분들이 저희를 정말 좋아하고 몰입해 주셔가지고 그런 댓글을 다 하셔가지고 음. 평가하신 거잖아요. 자신이 생각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평가 평가해 주신, 주신 거잖아요. 거잖아요. 네, 평가해 주신 거죠.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진짜로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는 맞아요. 근데 혹시나 진짜 행여. 비꼰다고 말씀하실까봐 절대 그런게 아니라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맞아요. 아니 이렇게 노력해도 아무도 관심 안가져주는 컨텐츠들이 세상에 얼마나 질비한데이런게 관심 가져주심에 진짜로 하루하루 감사함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네 저는 진짜 희열을 느껴요. <웃음> 근데 히얼까지 가면 살짝 패티시잖아요. 맞아 있죠 있죠. 아, 패티시 있으니까 유튜브 하는 거죠. 아 근데 댓글 패티시 있죠. 네. 네. 그거는 지울 수 없죠. 그래서 그 댓글의 핵심 내용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X같은 선피디를 불러왔거든요. 왜냐면 지금 댓글이 같은선피디래요아그뭐 제가 그 필터링된 댓글 중에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몇 개의 댓글을 지금 구해왔고요. 몇개 읽어드릴게요. 네. 54321님 고생하셨죠? 네. 선피디님은 스포츠로 따지면 전형적인 선수발로 우승한 무능한 감독 같네요 리플이 B급 예능의 1번째가 될 때까지 노력하시는 건 좋은데 B급 운영을 하실 거라면 빚이 더 느리기 전에 유튜브를 접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메인 영상 콜부터 올리시고 나서 하세요 B급 운영하지 마시고요 새 멤버가 이유 없이 그냥 팍 들어왔다 아.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느냐 케미, 이미지 이런 게 있는데 고이고 고였다 떡상이 될 뻔했는데 왜 멤버를 이렇게 같이 바꾸냐 B급 운영은 멤버를 바꿨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군요. 우선은 감사합니다. 저 같은 C급 인간에게. 저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그냥 맨바닥에서 아무것도 없는 인간인데 제가 가진 거라고 빛빚뿐인데 그렇게 고평가해 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 글은 대댓글도 막 달아주셨어요. 또선피디님 상처받으셨을 생각에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진짜로 저를 사랑해 주신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일단 저희는 스포츠팀이 아닙니다. 캐스팅까지 제일이고요 좋은 사람을 데려오는 거 역시 운영에 포함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멤버가 바뀌었다에 대한 거에 악플들, 또 엄청 많잖아요. 뭐그 그런 거 읽어주세요. 저기 그 마태미도 얼마나 많은데 한번 읽어주세요. 아 그리고 썸피 d 훈수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아예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네 19금 채널도 아니고 구독자에 비해 조회수도 너무 안 나와서 회사 운영이 안될 텐데 어떻게 왜 이렇게 운영하지? 좋은 사람이랑 좋은 CEO는 다른 건데. 이 채널은 신입 유튜버를 키우는 채널인데 회사가 족같은 채널인지 모르겠네. 적은 될만하면 멤버를 맨날 바꾸고 적들만 하면 하나씩 떠나가고 최고의 케비가 나와도 회사가 운영을 족같이 하는지 개인 욕심이 큰 건지... 점점점 초창기부터 좋아했는데 이제는 유행도 못 따라가고 멤버를 바꾸고 사랑하는 채널이 성장을 스스로 재한하는 느낌. 사랑하는 채널이라고 말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단 저도 저 덧글 봤죠. 당연히 모든 덧글을 다 보니까 그거죠. 신입 유튜버를 키우는 채널. 제가 이 회사를 창업한 지 4년 만에 처음 알게 된 저희는 컨텐츠를 재밌게 만드는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신입 유튜버를 키울 생각은 없고 정들만 하면 나가게 돼서 죄송합니다만 뭐 그건 그냥 순수하게 그렇게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든 제 책임입니다. 옐로우 w WD 선 p d 형몇년 전부터 봤던 구독자인데 댓글은 처음 써봐요. 이직률이 높은 회사는 망하기 련입니다 계약 조건에 최소 6개월 정도는 필수 기간 잡고 계약해야 될것 같아요. 형은 유튜버이기 전에 회사 대표니까 성숙한 판단을 바랍니다. 이렇게 썸피디 형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직을 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직장이 아니라서 그 그러니까 직원이 아니라서 그렇게 되진 않습니다. 계약은 참고로 저희는 평균 계약 기간을 8개월에서 1년 정도로 잡고 진행을 합니다. 그럼 왜 나가는 거죠? 아, 시청자의 의견을 대신 해 주신 거군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전부 계약 그대로 갈 수가 없는 게 사회고 그래서 계약서를 에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안 되고요. 최대한 가능한 이제 조건들을 맞춰서 가는데 그게 어긋나면은 당연히 계약은 언제든지 종료가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개인 사정이 있거나 그럴 수 있겠죠. 예, 그럼요. 뭐 자신의 길을 찾았거나 뭐 공부를 해야 되거나 그런 경우가 많지 않겠습니까. 네, 이거는 전부 다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밀 유지 조항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번에 핵심 주제죠. 미도랑 마테랑왜 떨어뜨려 놨느냐. 이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댓글을 댓글, 댓글을 읽어주세요. 고니님 아니 좋은 재료 다 있고 레시피까지 사람들이 알려줬는데 왜 이렇게 가는지 모르겠네. 이게 무슨 국가 결정 사항이라 못 바꾸는 것도 공중파도 아닌데 그냥 다수가 원하는 걸로 하면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기존에 원하던 마테미도왜 케미는 리플만 가지는 전략적 무기이자 장점이고 지금의 위치로 만든 건데 왜 스스로 무기를 버리는 수를 두는 건지 알 수가 없음. 왜 굳이 세템 체제로 가지 네팀 만들어서 분량 조절 배분도 안 되고 난잡해지기만 함? 핵심이죠. 네, 모든 댓글 핵심이에요. 이게. 이 영상을 찍게 된 핵심이군요. 네. 자, 제가 일목요연하게 1분 요약하겠습니다. 제가 이 바닥에 6년 돼서 이런 스튜디오 예능을 4년 반째 만들고 있습니다. 4년 반 동안 이 덧글을 진짜 뻥 하나도 안 치고 몇만 개 받았어요. 맨 처음에 저희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채널의 전신인 인프일 때두 팀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세 팀으로 바꿨거든요. 그때 그세 번째 팀이 악플 한 3천 개씩 먹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이 바뀌고 추가되고 할 때마다 여기 엄청 많았어요. 네, 매번 바뀌었죠. 두 팀에서 세팀 됐을 때 똑같은 덧글이 있었어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적응도 안 되는 짓을 하느냐. o 으로 바뀔 때 왜 OO 버리고 이런 멍청해 보이는 애들 재미없는 애들 데리고 오느냐 캐릭터 없는 애들 왜 데리고 오느냐 OO 다시 해로 바뀔 때왜못 잃어 어떻게 4년 동안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하느냐 저희는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디지털 콘텐츠는 혁신이 없으면 고일 수밖에 없고 그럼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원래 유튜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도 벌써 몇 년이 됐죠. 예. 그동안 아주 많으신 유튜버들이 있었어요. 뭐백만 찍으신 분들도 엄청 많고 예. 조회수가 몇십만 나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분들도 아무 잘못 없이 조회수가 나락으로 떨어진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변화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혁신이 없고. 예. 똑같은 논리라면 저희는 4년 전에 있었던 분들과 아직도 촬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왜새 캐릭터를 좋아하시나 라고 저희가 오히려 물어봐야 하고 그 대답을 저희는 알고 있죠 사실. 왜냐하면 새로운 이미지가 더 매력적이니까 더 매력적인 캐릭터를 계속해서 찾아나가는 과정 안에 있고요. 이 과정에서 조금은 과거의 그림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잠시나마 좀더 취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좋다고 얘기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한테 정말 감사한 피드백이에요. 좋은 캐릭터를 제가 이미 증명을 한번 한 거니까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어야 하는 이유들은 내부 사정으로도 너무 많고요. 밝힐 수 없는 비밀 유지를 꼭 해야 하는 조건들이나 내용들이 정말 많고 그럼에도 시청자분들의 의견 전부 다 종합 내부 p d 들의 의견 전부 다 종합 그 시청자 의견도 댓글 조회수, 재생시간, 좋아요의 수, 비율 이런 것들을 통계하고 다 데이터로 만들어서 저희가 종합적인 결정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 내리는 겁니다 어, 이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피드백이에요 잘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말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노력하는 건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상 댓글 읽어드릴게요. 그렇게 선택했는데 마테미가 떨어져서 존망하면 어떡해요? 제가 책임집니다. 저 일주일에 100시간 동안 리플만 고민하면서 100시간씩 일합니다. 리플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저보다 많은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해 제가 책임집니다. 더 재밌는 거라고 확신해요. 그걸 보여드릴게요. 전 어제 올라간 영상이요. 저희가 1년 동안 200개 만든 영상 중에 다섯 손가락 들만큼 어제 영상 재밌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댓글에서 살짝 주주총회? 이렇게 토론하고 계시잖아요. 사실 저희 영상이 더 재밌게 갈수 있는 길을 어쩌면 주저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 새로 오신 분들, 또 기존에 있으신 분들이 촬영하고 있는 패널들한테 너무 큰 상처이고 너무 큰 원색적인 비난이 많습니다. 맞아요. 저 같이 영상을 편집하거나 이렇게 리플 컴퍼니에 있는 사람으로서 저 평가받는 게 정말 좋거든요. 누구는 이렇고 저, 저건 저렇다. 당연히 청자의 눈이 가장 정확하겠죠. 소중한 의견이죠. 소중한 의견이기도 하고. 음. 그런데 그런 댓글로 인해서 저희 출연하시는 분들이 상처받을까 봐 솔직히 좀 걱정이 돼요. 왜냐면 그 상처받아 가지고 뭐 맨날 울고 이러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걱정이 돼요가 정확한 표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100% 이때까지 한 번도 그러지 않은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 입에 담지도 못할 악플들 그분들은 불편하시면 자세를 그냥 고쳐 앉으세요 자 그리고 핵심 또 질문이 있어요 예, 불량 어떻게 되냐? 왜이 사람은 불량이 없느냐? 와 이거는 제가 핸드폰을 주세요 제가 리포터죠 <웃음> 편집은 얘가 하거든요 자 어떻게 된 겁니까? 마태씨. 지금 리플 에셋 편집은 제가 99% 거의 다 하고 있고요. 자뭐 중간에 도와주시는 분도 많지만 제가 총표를 거의 다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편집을 할때 기준이 있어요. 하나의 기준. 영상 만들 때 재밌어야 된다 영상을 볼때 7살의 아이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불편한 것 최대한 배제한다 에? 흐름에 끊기는 영상 클립이면 아쉽다고 생각해서 버린다 예? 이네 가지 철학으로 영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비하인드가 나온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어떠한 커플이라도 이네 가지 철학에 부합하지 않으면 분량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커플을 분량을 많이 줘야겠다 저런 커플은 분량을 많이 줘야겠다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러한 철학에 대해서 부합하는 커플이 분량을 먹는 것뿐이에요 예? 그래야 영상이 재밌어지니까 굳이 분량 주다가 영상 뜨면 누구 책임이에요 조회수 안 나오면 제빚 책임이죠. 그렇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철학에 의해서 <웃음> 음. 영상 만드는 거니까 분량이 적은 이유는 미워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전 내가 분량 안 넣으면 내가 믿던데. 그러면 은왜 재미있는 환경으로 안 넣어주느냐. 연출을 더재밌게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웃음> 자 일단 연출은 저희 둘다 하는데요. 거의 아, 70-80%는 썬이라 한단 말이에요. 자아 이제 제 차례군요. 아 제가 들었던 말 중에 되게 인상 깊은 말이 있는데 출연료는 다 똑같이 받거든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분량을 챙기는 겁니다 뭐더 이상 반박할 수 있나요? 그날그날 그날 컨디션이 안 좋을 수 있고 컨텐츠랑 핏이 안 맞을 수 있고 다 상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그때 그때 더 재밌는 클립을 모아서 여러분한테 최적의 컨텐츠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어떻게 영상을 찍기 전에 생각하냐면 저랑 같이 파트너가 있잖아요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잘되겠다고 생각을 다 해요 그럼요. 자기 전에 그래서 친해지면 친해지면 멘트 잘 나오겠다 생각하고 다른 분들도 당연히 그럴 거예요 그럼요 다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이 있는 겁니다 왜 생각 없이 운영하냐 왜 생각 없이 영상 찍냐 의외로 생각은 있습니다 뭐이 이야기의 결론인가요 이게? 끝, 끝이죠 네. 사실 사실 이게 전체 내용이죠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들 중 하나 예. 뭐 궁금해하셨던 전체가 아닐까요? 마테미도라는 단어가 들어간 덕글만 400개가 넘게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수용해서 저희는 OO 찌그레기지만 영상만은 그 정도는 아니게 여러분이 보실 만하게 만드는데 모든 힘을 매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결정들은 그 의견들을 종합해서 제가 내리고 책임질 거고요. 그렇게 해서 재밌는 영상을 여태까지 4년 동안 증명해 왔듯이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재밌는 거 보여드려야죠. 아, 이런 거좀 달아주세요. 그 콘텐츠 아이디어 좀 달아주세요. 안 돼요 안 해주면 화내더라고 아 그런가 예 <웃음> 네. 근데 그 아이디어 중에 대다수가 저희가 기획회를 일주일에 몇 시간을 합니까 진짜 십수 시간을 하잖아요 그때 다 나왔던 아이템이 확률이 높아요 그안한 그러니까 이유가 다 있거든요 저희는 진짜 많이 고민하고 그 결과물 여러분한테 보여드려서 그 OO 바뀌었을 때뭐 바뀌었을 때나 누구가 너무 좋은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는 글에 대해선 이해합니다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수많은 비밀들이나 개개인의 사정들을 다 공개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리고 많은 의견 주심에 감사하며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Yeah.